이번 강의에서는 비트 매칭과 포인트 믹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 매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비, 피, 어, BPM이 다른 노래를 BPM이 갖게 해준 상태로 어, 비트와 비트를 맞춰서 어, 두 곡의 비트와 비트를 맞춰서 어, 플레이하는 것을 비트 매칭이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 믹스는 어,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어, 음악을 시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어, 노래가 다음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어, 포인트 믹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 말 필요 없이 어,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맨 위에는 페이즈 미스 미, 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트가 실제로 살짝 나간 겁니다. 그리고 템포 미스 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 BPM이 다른 노래를 어, 저렇게 믹스를 하려고 하면 절대 어, 그 비트 매칭이 되지 않겠죠. 자맨 밑에 보시면 비트 매치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 단순히 비트와 비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마디수까지 맞춰서 저렇게 비트 매칭을 해주셔야 정확한 비트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 강에서 설명 드렸듯이 노래를 잘, 편곡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나신 뒤에 언제 두 번째 노래를 플레이할지를 결정하시고 어, 그때 플레이를 하셔야 어,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의 어, 음악이 두 번째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쇼미어 바세의 편곡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림과 같은 편곡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노래인 5 6 7 가자도 지금 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어떤 위치에서 포인트를 어, 플레이를 포인트를 잡고 어디서 믹스를 마무리할 건지. 자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렸구요 자 그러면 실제로 1번 채널에 어, 쇼미오 빠세를 얹었구요 2번 채널에는 어, 567 가열 을 얹었습니다 어, 포인트 믹스를 하기 위해서 어 이번에는 eq 나뭐 다른 어그 볼륨 믹스를 진행하지 않구요 자이 중간에 보이시는 크로스 페이더로 왔다갔다 하면서 포인트만 어 믹싱으로 그러니까 포인트 믹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운데 있는 크로스페이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포인트에 믹싱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어첫 번째 노래첫 번째 노래, 노래 쇼미어 빠세 16마디 드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8마디에 어두 번째 노래 오육칠 가자에 인트로 8마디를 어 붙이면 어두 번째 노래 5 6 7가자에 브렉다운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 한번 믹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브렉다운이 끝난 이후에 어, 드랍이 나오는 시점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마디가 지나가고 네. 자 여러분들 리듬을 계속 쉬셔야 돼요 5, 6, 7,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자 이제 열여섯 마디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플레이 자 비트 그리드가 정확하게 맞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씩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포인트가 돼서 두 번째 트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자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웃음> 자 이번엔 어, 첫 번째 채널, 에 1번 채널에 세 번째 노래인 하위파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보시고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파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 강의도 설명을 드렸지만 16마디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자 567가자의 두 번째 드랍이 나올 때두 번째 드랍이 16마디이기 때문에 두 번째 드랍이 시작될 때 어, 하위파리라는 노래를 플레이하게 를 되면 어, 567가자가 아웃트로가 딱 시작되는 지점에 어, 하위파리의 브렉다운이 딱 나오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빌드업 여 마디 이후에 드랍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위파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둘셋원투원투 원, 투, 쓰리 포킥자 조금씩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까지 자 지금은 좀 로우 음역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뭉치는데요. 셋넷네 이렇게 되면 또 3번의 포인트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사실 EQ 믹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운드가 조금 지저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은 포인트 믹스가 좀더 어,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지금 크로스 페이더로 믹싱을 하는 건데 이 시간 이후에 이 n 잉 믹스로 조금 더 사운드까지 깔끔하게 하는 믹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포인트 믹스에 대해서 정확히 어,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4번 트랙을 2번 채널에 올려 놓습니다 자 핸즈업 같은 경우도 4번 트랙인 핸즈업 같은 경우도 16마디 인트로가 있고 브렉다운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트랩 편곡 그 하우이 파리의 트랩 편곡이 들어가는 구간에 어그 핸즈업을 믹스 하기 시작하면 어, 하우이 파리 아웃트로가 나오는 지, 나오는 시작점에 어, 핸즈업의 브렉다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음악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팔, 씩, 셋, 넷. 자, 조금씩 섞어 보겠습니다. 자, 비트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족을 돌리셔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조금씩 더 넘겨보겠습니다. 1, 2,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또 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1번 채널에 5번 트랙인 We Love DJ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We Love DJ도 16마디 인트로예요. 16마디 인트로여서 자, 핸즈업에 어, 하나뿐인 드랍인 어, 드랍의 시작점인 부분에서 들어가시면 핸즈업의 아웃트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업 어, DJ의 어, 그 브렉다운이 시작되는 부분에 포인트가 어, 믹스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4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플레이 버튼을 한 번에 이렇게 맞춰서 누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미스가 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그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그리드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조금씩 넘겨보겠습니다. 5, 6, 7, 8. 네, 이렇게, 붕 네, 이렇게 또 믹스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6번 트랙인 덤덤을 또두 번째 채널, 2번 채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덤덤도 8마디, 어, 16마디 인트로에 브렉다운이 있고 쭉 가다가 드랍이 하나인 그런 어, 그런 구조로 제가 에디팅을 해놨는데요. 자, 위럽 DJ가 32마디 드랍이기 때문에 16마디 드랍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6마디가 그러니까 17번째 마디에 첫 번째에 어, 믹싱이 들어가면 어 위럽 DJ가 아웃트로가 됐을 때 어, 덤덤에 브렉다운이 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믹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번째 드랍이 드랍의 첫번째 여덟 마디가 시작되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음원들은 다128 bpm 이기 때문에 특별히 템포 페이저를 옮기지 않으셔도 충분히 믹싱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좀 비트가 다른 음악들에는 또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5, 2, 3, 4자 조금씩 섞어보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네, 이렇게 포인트에 맞춰서 믹싱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7번 트랙인 King is Back을 1번 채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또 설명을 할 텐데요. 자, King is Back은, 어, 사실 빌드업의 믹스가 돼도 되지만 어, 제가 그킹 이즈백이라는 워딩을 그 8마디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이스라인을 바꿔가면서 딱 집어넣는 그런 믹스를 제가 조금 재밌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추후에 어, EQ 믹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 8마디 이후에 들어가는 어, 믹스를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어, 드랍이 16 마디 덤덤이 드라미 16 마디 인데 8 마디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믹싱을 들어가서 킹 이즈백의 킹 이즈백 이라는 워딩이 나오게끔 믹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편의상 또 음악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보시면 어. 킹이즈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q 포인트가 처음에 마이너스 어, 13 바에 바스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족으로 어, 조금 옮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q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족으로 옮긴 상태에서는 어, 포즈 상태이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 어, 포즈가 되는, 되는 이 포즈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바로 q 버튼이 전멸될때 깜빡깜빡 거릴 때 눌러주시면 이 자리에 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뭐 놓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 처음 시작할 때이두 박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큐포인트를 잡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마디가 지나고 나서 여덟 마디만 믹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셋넷 다섯.둘.셋넷 다섯.둘.셋넷 일곱.둘.셋넷 조금 느리게 해서 자, 이렇게 조그를 돌려주시면 그리드가 맞죠? 조금씩 네,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하시면 네.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서 포인트 믹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인 유감미 다운을 2번 채널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감미 다운도 16마디, 16마디 인트로가 있고 브렉다운이 있고 16마디 드랍이 있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자, 케즈백의두 번째 드랍 16마디에 붙이시면 어, 인트로가 16마디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원하는 아웃트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어, 브렉다운 시작에 맞춰서 포인트 믹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랍으로 넘겼습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포. 자, 비트가 살짝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족으로 네, 그리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유감미다운의 브렉다운이 시작되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포인트 믹스는요 어, 보통 어, 초보자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왜꼭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넘겨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어, 브렉다운이 이렇게 나오게끔 믹싱을 하느냐 어, 사실 d o w n b r EDM을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그니까 EDM이라는 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입니다. 사실 어 그냥 댄스 뮤직, 그러니까 댄스 뮤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 사람들, 그 관객이나 대중들을 춤을 출수 있게 만드는 부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어 브렉다운에 물론 유니크한 그런 멜로디 라인이나 혹은 여러 가지 편곡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드랍이라는 부분을 계속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것도 DJ 역할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드랍이란 부분이 사실 DJ들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브렉다운은 사실 조금씩 뭐 건너뛰거나 아니면 다른 편곡을 넣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드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살려서 플레이를 하는 게 DJ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EDM이니까요. 댄스 뮤직, 사람들이 춤을 출수 있게끔 만드는 게 DJ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 드랍을 잘라서 뭐 믹싱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 보통은 드랍을 좀 많이 살려주고 그리고 브렉다운을 오히려 조금 뭐또 지루하다 싶으면 조금 뭐 하큐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점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브렉다운을 조금 간소화시켜서 좀 지루한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브렉다운에 나오는 노래가 뭐 엄청 유명한 노래다 그러면은 사실. 춤을 추지 않아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또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노래를 뭐메시업이나 혹은 여러가지 뭐 리믹스나 편곡을 통해서 넣은 다음에 또 드랍은 또 드랍대로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드랍이, 어 드랍을 훼손시키지 않게 믹싱하는 게어 사실 이 포인트 믹스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로스페이더를 활용한 포인트 믹스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렸습니다.